어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어어어어어어아이 분명히 어... 나는 회사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눈을 떴더니 이런 곳에? 어 아빠, 전 분명 PC 방에서 엄마 몰래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로 끌려왔어요. 뭐? 어? 나 몰래 응? 게임을 하고 있었어? 듣겼다. 어, 생명이 여기 니아방이 아니네. 피규어 엄치고 있었는데. 뭐해? 음. 어? 어, 리아가 왜 여기 있어? 아, <웃음> 아. 아. 저는 방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끌려왔지 뭐예요? 어? 오, 어?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어,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거 어디서 본적 있어. 이거는 어디 저, 백룸이라는 에이? 곳이야. 무슨 이벤트 하는 거야? 아니고. 갑자기 미지의 세계에 끌려와서는 절대 탈출하면서 할수 없는 그런 엄, 엄청 무서운 공간이라고 몰래카메라야? 아 그런 거 아니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아저씨 이럴 파견. 땐 옥상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방법이 있을 거야 올라가보자 <웃음>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무서워 여기 너무 어두운데? 아 <목 <목 아! 아! 아! 아! 저거 뭐야? 오분가! 오분가! 대체오오오어오오오오어 도대체 저건 뭐.. 여보 저거 도대체 뭐야? 몰라! 날 보고 쫓아온 게 아닐까? 왜?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번호 딸려고? <웃음> <웃음> 왜 웃어? <웃음> <웃음> 당신 미쳤어? 지금 웃은 거야? 저기야오브가 오브? 오브가오브가 오..뭔..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오?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오.. 오 <웃음> 오빠 저게 뭐예요! 나도 몰라! <웃음> 왜 아빠 혼자 도망쳐요! 여기 위라면 좀 안전할까봐 그렇지! 아들도 같이 데려가야죠 이런 무책임한 가장 저런 존재 앞에서는 그런거 없단다? 생존이 네? 먼저인거지? 아빠가 사람이야! <웃음> 어 이거 뭐야 상자가 있어 뭐야 이거! 뭐? 여기에 이상한 아이템과 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도, 더러워 요루룩처럼 생겼는데 첫번째 비리본은 0이라고 써져있어 이거 비리본을 찾아서 여기에 나가는 모양이야 오 음. 역시 이거 무슨 아오니에서 볼법한 전개네요. 음. 여기서 일단 탈출해 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와와와 오거 오오오오오 웅고! 웅고! 저털 봐봐! 으! 리아야! 웅고! 웅고! 리아야, 미안하다! 리아야, 미안하다! <웃음> 리아야, 미안하다! <미아나>. <웃음> 아빠의 생존이라면 어쩔 수 없었어! 아, 리아야, 미안하다! 진속포션! 이가 먹고 도망치는 거야. 리부가 리부가 리부가 <웃음> 리가 리아가 죽고 혹시 오부가 가돼버린건가 리부가 <웃음> <미안>. 리부가 리가오가 <웃음> 이문 뒤로 뭐 따라오는 모양이군. 네. 어, 네. 기 숨어 있었구나. 우리 딸. 아, 뭐 하셨네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야! 왜야? 나 팔에 넘겼어. 야, 야. 야. 야. 어. <웃음> 야 리본가리본가리가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레 <레 <무와> 우리 딸! 우리 딸 미안하다! 아빠가 살귈수 없어 저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 아빠 <레 <레 당신 <레 <무와> 자식을 몇 명을 팔아 제끼는 거예요? 당신도 버렸잖아 당신도! <웃음> 남겼어 어떻게 좀 해봐 비밀번호다. 세 번째 비밀번호도 0. 첫 번째 공. 세 번째 공. 왔어 여기 탈출하고 말겠어 탈출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사다리 이에 있을 거 뭐야? 비밀번호가 있네요 이걸로 입력하는 거구만 주변에 오분가들이 엄청 많아 어! 비밀번호다! 벌써 네 번째 하나만 찾으면 돼 비밀번호 네 번째 3 오오오오오오분가가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웃음> 진짜 못생겼네 <웃음> 어, <외부나>.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웃음> 아빠 왜 우리 버렸어? <웃음> 아빠 아빠는 너네들처럼 못생겨질 수 없단다 절대 끝까지 생존할 거야 이런 모습도 사랑해주는 거지 아빠 비유분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가 어디 있을까 나. <apartments> <람> 이 사람이. <람> <람> 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 델델달달달달달달달달델델달달달달달달달달델델델델델델델델델아델델델델델달달달달달달달달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델 아, 나 좀. 아빠. 아, 나 좀. 와, 여분 야! 나 너무 부담스러워. 인증이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아빠! <웃음> 야. 야. 어, 빨리 잠시만요. 들어와. 빨리. 어. 아저씨짜게다뭐예요 리아가. 아, 나아 리아가 걸렸도데보시아시피 아, 나 좋아. 아, 나 좋아. <웃음> 아, 나아 우. <웃음> 아, <나아줘. 웃음> <웃음> <오. 웃음> 아니, 무슨 바퀴벌레 같대. 진짜. 이거 봐 봐. <웃음> 아무래도 아, 우리가 죽으면 저런 모습을 하는것 같아. 아, 난 죽어도 싫어요. <웃음> <웃음> 진짜 진심으로! 이거 진짜 어. 텐션이에요! 잠깐만요! 문을 부수고 있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저씨 저한테 이게 있긴 해요! 이거면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보자 무려 투명 재생 포션이에요! 투명이다 모두 뭉쳐! 뭉쳐! 문 열어~~ 지금이야! 오. 투명이야 지금이야 지금 도망쳐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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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빠 아빠 아나오오븐오븐오븐오븐 <웃음> <안아줘. 웃음> 응. 아! 저씨무시팅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 아, 아 나줘. 아, 저리 가이 녀석아. 아줘 <웃음> 잘못했으니까 아, 나, 여기라면 니아나 어, 여기라면 절대 못 잡는다 가빠도 니가 나도 니가 나도 니가 나도 니가 여기서 비 나도 니가 나도 니가 나도 니가 나니아 오, 단분가다단분가 아, 담가. 나 진짜 놀랬어. 아, 나 진짜 놀랬어. 지은고아 비밀번 하나 찍다 그냥 공공땡공삼공땡공삼 오케이 이렇게 하나만 찍고 가야겠다 그냥 하나만 찍고 나가 算 a t 어... 네� boon... 어. 리붕리붕리붕리붕붕붕붕붕붕붕리붕붕붕붕붕붕